일단 관계동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관계동사는 뭐 원래는 동사 하나 주고 그다음 동사 앞까지, 동사나 여기가 맞아, 맞아. 동사 하나 주고 여기까지 뻗고 하나요. 네 동사 두개 주고 두개 주고 왜 요것 때문에요? 삽입 때문에. 삽입 맞다. 동사 보면은 삽입이에요. 삽입 삽입 됐단 말이에 그래서 그래. 결국 주동사는 뭐예요? 음. 이게 주어고 주호구, 이게 주동사예요. 그 결국은, 자, 삼형식 문장 하나하고, 이런 문장이 하나 빠지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The boy, the boy, t h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왔었던 거야, 원래. 방계대선사은 원래 두 문장을 바꿔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네. 하고 플러스 또한 문장이 나온 거 아니야. 네. 두 문장이 뭐냐고. 두 문장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 네. 대절은 목적절 목적절 이끄는 접수 대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가 얘가 걔가 걔가 걔가, 걔가 희로 자원인 거야 이렇게 그가 정적하다고 생각했고 오자 하는 이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두 문장이 네 합쳐진 거라고 얘 선행사가 여기 나와 있는 희의 선행사가 얘잖아. 선행사가 얘니까 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음, 네. 이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관계동사를 만들어줄 때 음. 들어갈 때 여기 삽입이 돼 왜? 어떨 때일어나면 단문과 복문. 주호 동사, 주호 동사 두 개니까 복문이죠. 단문과 복문을 관계동사로 연결시켜주면 아. 이렇게 삽입을 들어간단 말이야 계속 생각되니까 이거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후가 나온 거 아니야.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두 문장 만들어 줄때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이게 쫙 들어가야 되는데 히자리는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소러가어 사람이니까 후나 아니면 대신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훈이 시작해서 쓰는 거야 나머지 주. 요건 빼고 이제 이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워즈 많이 수도 되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자그 소년은 나를 속였다. 근데 어떤 소년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 소년, 뭐하자고 정직하다고. 끝. 연결 가능해야지. 아, 이만 맞다. 그래서 봐봐, 쉬운 문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음. 93 정도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봐봐요. 훔이냐, 후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훔이 안 되는 이유. 목자, 봐봐. 사익이니까아다하죄송합니이니까사명이니 아, 타빙이. <웃음> 왜냐면 착각한단 말이야. 아, 이 포인트가, 어? 어, 포인니까 목자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음. 목자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격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야. 합의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전 문장을 내가 네크 다시 조작을 해볼게요. 잘 봐. 어떤 식으로 조작하니지잘 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t 너 e boy. The 청구하란 말이야. 아. 자, 이번엔 시험, 이것도 문제야. 그냥, 국민이야. 수주야. 아, 그러나 선택의업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네. 자, 이렇게. 아이, 또. 다음에. 해봐요. 아이, 또. 정답으로 봐, 정답. 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음. 정답 뭐야? 홍, 홍. 이때는 홍이야. <웃음> 아, 나, 뭐, 이거, 그러 이게 나왔어. 목격 아, 투비는 이게 나왔어. 아,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힘이 바로 이야힘 예. 예. 예. 목격이야. 그래서 무너졌을 때. 알겠어? 네. 거하고 여기는 주어가 필요하잖아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됐다, 됐다. 주어가 필요한 거야. 주어. 그래 주격에 국가 분명이 되는 거야. 그렇 이건 사비 많이야. 어필요하라 이거 사이 많이. 그냥 이런 문장, W, B, C, D, B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은 여기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I 이 o t him to be honest. 이렇게 됐지. 음. 알겠어? 아니,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h o n e 만 나올 수도 있어. 오영식쓸수 있어. 띵그 동사는 오영주 그가 정확하다고 생각할아 I go do to him h o n e s 그난 그가 정확하다고 생각할쓸수 있어. 자, 그럼 이 밑에 거는 어떻게 되겠니? 이제 똑같이 묶어봐. 우선 부터 묶어주는데 어디까지냐, 동사 두 개. 아, 앞에 아, 아, 아, 동사 하나 있어요, 이미. 그러면 끝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3이 구멍이, I hear, 이걸 묶어줘야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꿈이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지요? 네. 이제 뭐가 없다, 죽었다 그게 더 꽉이다. 음. 그럼 이 문장도 언떻게 상상으로? 두그 문장을 만들어내면 she's she's the girl이라는 한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은 I hear she is I hear she is to be his wife라는 두 문장이 합쳐다 그래서 그녀는 소녀야. 뭐 내가 뭐그었던 소녀야. 뭐라고? 와이프가... 그의 아 와이프가 될 거라고. 그지? 아 그랬던 그 소녀. 했네. 요게 요게 어 뭐의 사립이라고요? 어딱기 주화하자 반대 속의 네. 어? 주어동사 사립 주어동사 어. 사립 이게 어, 어. 타이틀이야 네어 이거 잊지마 제발 좀좀좋아하